만두만 p mantu PI, m a 만 t u CUM, mantu SUI, m a 두 t u d u r a m a 시 m a t u d a 앉아 가지고 열어줄까? 어디 문 열어줄까? 아구! 꼬꼬 왔어요. 배고파서 왔구나? 어? 배고파서? 먹어. 배 많이 고팠어? 꼬구야 아구! 많이 고팠어. 안먹네! <웃음> 죽고 싶나? <웃음> <웃음> 아우잘 뭐. <웃음> 먹었어. 응? 나한테 먹어보 물만 잔뜩 묻혔 아니 <웃음> 뭘아봐다 <웃음> 했어 이제 우와 만두 이렇게 빨리 만든거 처음 봤어 첫번째 시식 응. 먹어보세요 여보 혼자 한 가지 말고 <웃음> 음, <진짜>. 음. <웃음> 정말 최고다 꿀꿀 <웃음> 엄청 맛있네 맛있어 <웃음> 밑에 빼서 엄청하고 만두 먹어라. 다왔다 맛있어? 이렇게 다 부셔서 먹는답니다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같아 이거. 얼마만큼 맛있습니까? 들에서 k 에요 이게 먹배불러서 영상이 없어 <웃음> 붓은 붓도 그냥 만은 붓은 붓은 붓은 붓은 붓은 붓은 붓은 붓은 붓은 붓은 붓은 later